언니 복근 열심히 파고 계신가요? 네 근데 잘안 보여요 복근이 뭔가 그 사진이나 복근 있으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아, 나 이거 좀 금방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복근 있으신 분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신 건지 이런 복근을 제가 갖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막 엄청 막그 정도까지는 원하는 게 아니라 어 그렇지 약간 이런 쫙 이런 복근 이런 복근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복근 만들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? 진짜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이 정도 손이 되려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 정도 복근이 파인 거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너무 멋있다 나도 이런 복근을고 복근 생기시면 언니 건우랑 하루종일 수다 떨어도 안 지치실 때. 그래도 지쳐요 이런 복근은요 진짜 체지방이 좀 빠져야 보여요 살 속의 근육은 저 모양이 좀 잡혔더라도 겉에 있는 지방을 좀 없애야지 천이 보이는 건데 체지방이 많아가지고 안 보여요 저는 제가 아마 지금 체지방은 23%? 22%? 23%일 것 같아요 나 혼자 볼까? 복근이 없는 것 같아 힘좀 잡혔죠? 힘 주면. 지방을 걷어내야 복근이 나온다는 거죠. 말랑카우. 말랑카우를. 나중에 화보를 기대해도 되나요? 어, 네네. 바디 프로필 찍을 거예요. 체지방 17%가 되면. 17% 되면 어느 정도 제가 딱 원하는 그 복근 라인을 볼수 있는 체지방 퍼센트 정도인 것 같아서 복근 라인 딱 만들면. 딱 근은 필라테스만 해서 만드신 거예요? 네, 이거는 필라테스만 해가지고 만든 네. 라인이고 헬스는 아직 안 했어요. 피지도좀 해야 금방 잡히겠죠? 복근이 안 나와가지고 음. 복근이 안 나, 와 뱃살이야, 그죠? 아, 저번에 닭볶음탕 먹어가지고 사라진 거아 같아요, 닭볶음탕 때문에. 보인다고요, 복근이? 뱃살이 아니야, 뭐가 살죠? 그래요? <웃음> 아이 라인? 아니야 안 보여 지방에 뒤덮혔어가로줄도 봤는데요 아 이거는 바지줄이 <웃음> 생겨가지고 가운데에도 있다고요? 아 맞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이제 라인이 좀 보여요 멀리서 보여 <웃음> 멀리서 보면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잘 가고 하면은 좀더잘 보여요